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나? 어! 뭐 했어 뱃속에서? 뱃속에서 넘어졌어 뱃속에서 넘어졌어? 어. 넘어져으 어떻게 했어? <웃음> 그래서 튀어나온 거 아니야? 뱃속에? 뱃속에 넘어져서 튀어나왔구나? 응, 응. <웃음> 태리는 어린이집이 좋아? 하면 여기 집이 좋아? 집이 좋아 집이 좋아? 아. 아냐 아 선생님이 좋아 선생님이 좋아? 어 선생님이 네. 잘해주시는구나? 어. 난 엄마 좋아 <웃음> 엄마 맨날 <잘해. 웃음> 맞아 테리는 동생 생기면 어떨 것 같아? 네롱 메롱 메롱 할거야? 태 <웃음> 테리는 인형이 좋아 로보트가 좋아? 로보트 좋아 로보트 좋아? 로봇도 좋아? 어. 이 집이 크게 하는데? 어. 이 집이 이집리 집에서 제일 친한 친구 이름 알아? 어 이름 뭐야? 음... 테일 좋아 어? 찌테일 좋아 김태일 주연이? 어. 주희 언니? 어, 주연이. 아, 주희 언니. 어, 주연이. 주희 언니? 파프리카 해봐. 파프리카. 태리는 어느 별에서 왔어? 마인보이, 너 넘어졌던. 별에서 넘어졌던? 어. 밥이 좋아 아니면 국수가 좋아? 주 밥이 좋아. 밥이 더 좋아? 어.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 음, 나는 좀, 좀 맛있어. 주스 맛있다. 주스? 사탕이 좋아? 초콜릿이 좋아? 초콜릿 맛있다 초콜릿 좋아? 어 태린이는 바지가 좋아? 치마가 좋아? 나는 치마 좋아 치마 좋아? 응 좋아? 엄마가 좋아? 언니가 좋아? 언니 좋아? 음. 음. <웃음> 엄마가 좋아? 사탕이 좋아? 사탕 좋아? <웃음> <웃음> 으잉? <으이? 웃음> 어떤 동물이 제일 좋아? 나는... 난... 노자다 <웃음> 어떤 동물이 더 좋아? 나는 강아지. 제일... 강아지 좋아? 어. 나는 토끼 아. 좋아. 뻥 뻥. 해리는 뭐가 제일 재밌어? 나는 미끄럼틀. 미끄럼틀? 어. 티비에 음. 그때 나왔던 공룡 있잖아, 시조새. 어. 언제 잡을 거야? 조마히 어? 조마히 조만간? 어? 안 돼. 두마리. 잡지 마. 아두 마리. 아, 두 어. <웃음> 마리가 뭐야? 최별이란 언니가 응. 안녕? 나는 최별언니야. 너참 귀엽다. <웃음> 테리는 뭐라고 해줄거야? 나는 최별언니. 언니 하면서 얘기해줘봐. 언니. <웃음> 언니? <웃음> 아니 최별언니. 최별언니야. <웃음> 여기 보고 해야지. 최별언니 야지 최별언니. <웃음> <웃음> 나빠 아빠, 빠꺼야 엄마꺼야? 엄마가야. 이나도 엄마 엄마가야. 세리도 <웃음> 엄마가야. 테리는 아이스크림이 좋아. 까까가 좋아. 과자가 좋아. 아니야. 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 해리 언니가 화나면 무서? 응. 해리 언니 화나면 무서? 응. 무서? 응 무서워. 응, 무서워. <웃음> 무섭대. 어떻게 했길래? <웃음> <웃음> 그래. 해리 언니 화나면 무서? 워화난 어. 적이 없잖아. 그치? 어. <웃음> 테리는 엄마 무서울때 있어? 어. 엄마 무서울때 있어? 아니. 아, 무서워? 안 무서워. 테리가 야, 좋아하는 노래. 있어. 테리가 좋아하는 노래. 난 기억 꿈. 나 좋대. 테리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 봐. 노래. 아. <웃음> 나는 w 이 k e w 이 테리는 <you> <웃음> 와, 난 a 이 y 아너넌겨울왕 붙으구나. 와이거아 이 엄마야 와이거미 테리니까 내일 하루 언니가 한번 대볼래? 어 혜리야 해봐 아야 테리언니 해봐 테리에게 행복이란? 엄마 테리에게 행복이란 엄마야? 에디가 <웃음> 좋아? 엘샤가 좋아? 음.. 에디 좋아 테리 무슨 색깔 좋아? 핑크색. 아. 어. 혜리 누구한테 말한 거야, 구독자분들이? 아. 이제 혜리한테 말하는 거야. 혜리한테. 엄마! 핑크, 내가 좋아하는 핑크색도 옆에 있네, 그래? 아, 어, 맞아. 핑크색 분이 말해주신 거 한번 보여줄게. 응? 엄마. 방금, 혜리가 걷기 시작한 거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섯 살이 돼서 엄마랑 예쁘게 대화를 하는구나. 언니도 그만큼 나이를 먹었어. 근데 나이만 먹고, 이런 게 음. 고졸밖에 없다. 고졸이 뭐야? 어?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응. 그럼 말해야 내가? 혜리 말하는 거 너무 귀엽고 기특해. 그리고 아프면 안 돼. 그러셨다. 그런데. 나이는 아니에 어? 감기 걸릴 때아픈데 어떡하지? 아 아직 근데 지금은 아프지 않잖아 맞아 응 테리는 테리는 생그리가 누군지 알아? 아빠 생그리가 아빠야? 태리야 테리 어떻게 알았어? 나 알지 어떻게 알아? 생... 이모가 말했었잖아 이모가 말해줬었어? 어 뭐라고? 혜리는 뭔데? 최 음, 난방글리 그래? 나니 테리는? 음... 생그리 진짜? 어. 어떤 이모가 말해줬어? 아! 아! 뭐해 오해, 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아그저해놀라오신 분이 그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와.. 다 컸네 우리 혜리 혼자서 양말 다 씻네 어디 도망갔어 또 <웃음> 이기다 엄마 이기다. 아니야 맞... 목걸이 아니거든. 아니야 이게 여기야 이게 여기라니까. <웃음> <웃음> 엄마. 어. 잘하요 <목소리> 뭐야, 이놈공 준대?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기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엄마 한거 없어 이거 테리 한거나 갈게 나 갈게 응 알았어 이쪽도 이쪽. 응 반대 반대 야, 여기 여기 끝만 엄마가 넣어줄게